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전자공학론 제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10강은 교재 70페이지에서 75페이지 사이입니다. 그래서 1.6 교류 회로로서 이제 제 1장 전기 회로 부분의 마지막 어 절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교류 교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주파수에 대해서 주파수라는 개념은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개념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주기 주파수라든지 주기함수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제가 과거에는 이제 조금 빼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좀 포함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뿐만 아니라 아니고 지금 남은 기간이 한세번에서네번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할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위상하고, 이제, 위상차. 위상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페이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이제, 교류는 값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평균 값의 개념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효 값이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나 주파수, 뭐, 이에 관련된, 이제, 호도각, 라디안각의 단위, 그다음에각 속도 시간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는 각 속도 각 변이의 개념을 이제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좀 동작이 좀 이상하네요. 어,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방향이 좀 막은 나서 그렇구나. 잠깐만요, 제가 좀 어, 잠시 좀손을 보겠습니다. 모니터가 지금 음. 슬라이드 쇼 모니터가 지금.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 지체가좀 됐습니다. 자 지금 저 교류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실 그 교류는 그림 1-69와 같이 정연파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1-69 자그 부화 a 저 a b c d e 제 교류의 생성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 측면에 보시면 교류 파형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을 하면 자기장 속에 코일을 두고 회전을 하면 교류가 발생을 하는 모양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도를 꺾으면 90도 파형의 전류가 발생을 하고 어, 완전히 이제 한 바퀴를 돌리면 180도가 되면 180도만큼의 파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한 바퀴를 돌면 270도 정도의 파형이 발생하고 360도 완전히 돌면 이제 360도 한 주기의 파형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어, 정형파 사인파 모양으로 어, 파형이 나타나서 어, 값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커졌다 가 줄어들었다 하는 모양을 이제 사인 곡선하고 똑같다고 해서 이제 정연파 사인파를 정연파라고 하죠 그래서 정연파 기전적 기전적은 이제 전압이죠 그죠? 그래서 전압의 모양이 이렇게 사인파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을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하는 전압을 교류 전압 이라고 하고 교류 전류하고 교류 전압을 통치하여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게 이제 그 교류에 대해서 우선 조금 더어 제가 그어 써서 지금 파워포인트로 준비해 온 것을 읽는 것보다는 좀 써서 조금 더 이제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어 기본적인 이제 수학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교류에 대한 설명은 약간 좀 수학적인 면 이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뭐좀뭐 뭐 교류를 설명할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은 어~ 교류 부분이 사인 코사인이 수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어려운데 사실 그 공학에서의 전기전자공학에서 교류는 어, 수학적인 측면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교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향후에 뭐~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시험을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필요할 수가 있으므로 우선 제가 그 교류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인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류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인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왜 사인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이제 사인파에 대해서 우선 좀뭐 말, 수학적인 측면보다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쪽 평면에 전등을 이렇게 이제 아래 위로 이제 배열을 해서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전등이 이제 이렇게 빛이 나면 빛이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전등을 여러 개를 수평으로 달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평행광을 만들었다고 할때 어떤 이제 모터 같은 데다가 그죠 모터 같은 데다가 이런 그 공을 하나 달아, 달아서 막대기 달아서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고 합시다. 회전을 시키고 음. 반대편에는 스크린을 스크린입니다. 사진 같은 자, 천 같은 자, 이런 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배경막 그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회전을 시키면 이제 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그림자가 지겠죠. 그리고 이제 일정 각도가 회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림자가 이 위치에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그림자를 추적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도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죠? 발생을 하게 되면 요 막대 길이의 두배 정도 되는 구간에서 그림자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요거를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시간에 따라 가지고 그 쪼개서 그려보면. 자, 요런 식으로 너, 나타나겠죠, 그죠? 네. 뭐,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모양이 되는데 이 그래프를 시간축을 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런 이제 사인 모양의 곡선이 예,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가 교류가 쌓인 곡선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발전기 발전기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발전, 발전기 회전자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전, 발전기 회전자죠. 그죠?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교류는 기본적으로 전압이 높아졌다가 낮아졌어서 0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되는 방식으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압도 그렇지만은 전류도 약간 시간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한 90도 정도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을 뿐이지 전류도 똑같은 모양으로 어 이렇게 나타난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도 전압도 사인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시려 그러면 그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해서 그리고 탄젠트에 대해서 즉 삼각함수에 대해서 우선 먼저 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제가 이 수학적 표현을 빌려가지고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어, 부분적으로 이제 아시는 학생도 계시지만은 또 수학적 지식의 문제 때문에 잘 모르시는 학생도 좀뭐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그 교류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그 좋을 것 같이 생각이 좀 돼서 어, 올해는 좀 조금 더 수학적 표현을 좀 포함을 하더라도 좀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사인 이라든지 코사인 삼각함수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수학적 표현에 대해서 우선 제가 좀 어, 상세하게 설명을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삼각함수라고 하는데요 삼각함수 상각함수. 이제 우리가 이 알아야 될 것은 상각함수에 대한에 대한 개념하고 개념이 필요하죠. 이제 뭔가 하는 거죠. 이제라고 이제 주기함수에 대한 주기함수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요 전기공학에서의 교류를 설명하려면 상각함수와 주기함수에 대한 설명을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상각함수에 대한 수학적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각함수 에 대한 설명을 좀 우선 먼저 드리겠는데 사인, 사인이라고 쓰죠, 그죠? 그런데 네. 보통 이제 사인이라고 뭐 영어 단어는 씁니다. 그다음 코사인이라는 게 있죠, 그죠? 코사인. 그다음 탄젠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삼각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삼각함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을 사용을 하죠. 한 각이 세 개가 있는데 삼각형은 각이 세 개가 있죠. 각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합은 세 각의 합 180도죠 그렇죠? 180도 입니다 그래서 이 각을 표현을 a b c 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는 180도 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삼각형의 세부 의 합은 180도 이고 피타고라스 정리 정리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수학자죠.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빗변, 빗변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에다가 높이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가지고 직각 삼각형에서 그죠. 이게 빗변이고. 여기 높이고 여기 빗변입니다 그러면 빗변의 제곱은 높이의 제곱에다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는 중학교 에서 저는 배웠습니다만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배운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좀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초등 중등 수학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피다고라스의 정리.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이런 성격도 있다. 그래서 그 경사면을 빗변이라고 하고 아래로 높이 세우는 것을 높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이걸 밑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이 세 개가 있다. 또 각도 세 개가 있다. 한각은 직각이다. 하는게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어, 빗변을 a, 밑변을 b, 높이를 뭐, h,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요 각을 a 각, 뭐, 보통 이제 맞은 편을 표현을 많이 하는데 a라고 하지 맙시다. 좀 헷갈리니까. 요거를 뭐, X라고 하고, 요걸 Y라고 합시다. 예. 각, 각을 또 표현을 해야 되겠죠. 각을 X, 각을 Y.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에 대한 이야기죠. 각에 대한 이야기인데, 표현을 분수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인, 사인, 오브, 뭐, 각.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표현을 수학적으로는 줄여 가지고 s i n 이라 쓰고 여기다 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이렇게 있을 때요 각이 x 이고 요각이 y 이고 요각이 직각 이라고 하면 그러고 여기 이제 a b h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죠 어 요각 내가 주시하는 각 이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은 sine of x 이렇게 쓴다, sine x 이렇게 쓴다 하는 거죠. 또는 뭐 그냥 sine x라고 쓸 수도 있죠.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sine x는 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각을 x를 주시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비변분의 높이입니다. 비변분의 높이, 비변 네, 높이다. 그래서 빗변은 지금 길이가 a이고 높이는 h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하면 빗변이 5cm고 높이가 4cm고 빗변이 3cm면 어떻게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기본적으로 성립을 해야 되니까 제가 계산을 5의 제곱, 은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죠, 그죠 4의 제곱은 16이고 44, 3의 제곱은 3359니까 그죠. 더하기 하면 25가 됩니다. 25는 5의 제곱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543으로 배치를 했는데, 어쨌든 그 개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념을 집어넣으면 음, 조금 복잡하니까 좋을까요 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얘기를 드리면 사인 x는 a분의 h인데 그죠 a가 5고 h는 3입니다. a가 5cm고 h는 4cm죠. 그죠 네, c m 그래서 5분의 4. 5분의 4가 되는 거죠. 10분의 8이니까 약 0.8이 되겠죠. 0.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sin x는 x 각에 대한 분수를 얘기합니다. x 각에 대한 분수. sinx 는 x 각에 대한 그 변의 비입니다. 변의 비율. 그래서 sinx 는 각이 지금 x 인 경우에 빗변 분의 높이다. 빗변 분의 높이다. 빗변의 길이. 높이의 길이 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실제 길이만 가지고 따지면 뭐 빗변의 길이나 높이의 길이가 음의 수가 없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방향을 도입을 하면 음의 수가 있을 수가 있죠. 이 물리학에서는 음수를 수학에서는 음수가 조금 다른데 물리학에서는 음수를 보통 방향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방향이 다르면 마이너스를 붙인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이면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 방향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